자 반갑습니다 자오늘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하루종일 음, 시작하는데 타로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거 여러분들 타로 카드 만치는거 이건 중요한게 아니에요 특히 또 여러분들은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론이 긴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술수만 가르치면 이 거짓말만 하는 거야 술이 원래 거짓말이 거짓말 술자잖아 그렇게 뭐 자기 기법이라 하지만 은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 완전 술술술술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치는 방법 그렇게 사기꾼 만드는 방법이야 술수가 그렇게 술수학 회사 등이런 거는 사기꾼을 만드는게 술수학이야 그래서 이러면서 술수하면 안되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놓고 명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명제를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상담해야만이 타로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제가 뭐라고 하세요? 명제가 뭐냐? 답안할 거지? 명제야? 상담하는 어떤 그거 제목가 믿고 할수 있는 설정은 그거. 명제 그렇게 예. 하면 우리 맞는 거지? <웃음> 그렇게 <웃음> <하면> 맞는 거지. <웃음> 그면 명제 한척보 자, 참말로. 아, 음, 아 그명제 뭐, 뭐, 자, 이것이 명제다. 음. 그러면 이 타로 상담하시는 어? 사람들이 명제가 뭔지. 자기 뭐 만찬도 명제 적어봐라 해라, 한자로 적어봐라 해라. 이 명제 이거 잘못은 몰랐어요 전... 그 명제가 이, 이 명제야 이 명제 예, 예.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운명일까 이거는 원래는 명제라는 것은 이 논리적으로 풀어놨 거야, 그지 논리하게 기본이 명제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명자를 집어넣었다 해 가지고 명자를 집어넣다 해가지고, 이 명자가, 소위 말하는, 뭘까? 운명이, 수, 수명이가? 뭔가 그명짜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 타로 상담하고, 뭐, 그러니까. 타로 교육하고, 아니, 여태가 어, 이거였다는 거, 이건 전문가도 황당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근본부터 배우는 거야, 근본부터. 자, 우리 타로 기법은 타로 카드가 이제 다되 있으니까, 이제 뭐, 빠르면 1월 말에도 놓겠다 그치? 웬만해도 출시, 음. 출시될 거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음. 하겠지만은, 어, 인사 이, 전해주세요. 이, 이 명제가 음. 알아야 될거이가 그런데 음. 명제도 모르고 상담한다이 말이가? 명제를 모르고 상담했다이 말이가? 음. 예. 그럼 음. 명제가 음. 한자도 한, 다른 거는 몰라도, 막 복잡한 거는 몰라도, 네. 우리는 음. 명제 음. 이 한자만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하죠. 그럼 이때까지 공부 뭐했 몰랐어요. 그럼 우리 박 선생님. 명작이 게 무슨 명작까? 모르는 건 아마 간막 아니면, 아니면 우리 그냥 한 찍어 보는 거야. 점만 치 보는 거야. 네. 이 명작은 무슨 명작까? 저렇게 명작은 그걸 좀 몰랐어요. 그냥 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수명은 알것 같아. 네. 이책자에 이게 붙었으니까 이게 수명이 될 수가 없고 운명도 운자도 될 수도 없고. 아유. 음. 그럼 이건 무슨 자가 이거? 다안나그지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한떠보면 보자. 한자는 전부 다 우리가 상형문자라고 그랬어요. 상형 우리나라 뭐. 이 조상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똑똑한 이 조상들을 우리는 지금 후손들이 전부 다 망친 거야, 망친 거. 음? 그러면 이 타락하다 하다가. 이서란 카드를 뭐 들고 오가지고 뭐 하다가 이 완전히 막 거짓말로서 전부 다 거짓말로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명제를 알아야. 명제가 없이는 타로 카드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명제를 벗어나서는 이 타로 카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명자도 모르는데 아 무슨 타로 카드가 교육이 필요하고 타로 카드가 상담이 필요하고 타로 카드가 뭐 운명이 필요하겠나?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명자를 푼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뜯어보자.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겠노? 집에. 집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집아시고 명상할 때 집, 그집 아니고, 그 집은 위에 어, 뚜껑이 붙어갖고, 이게 있잖아. <웃음> 이게, 이 사람이잖아, 사람. 어, 사람이. 아, 그게 사람 있잖니까 사람 이 이거. 이거, 뭐, 사람 있고 뚜껑, 아. 뚜껑은 이 뚜껑은 아. 이 뚜껑이잖아. 어, 아, 어, 네. 네. 네. 꿀떡이 있는 아. 꿀뚝이 아. 꿀뚝이 아. 꿀뚝이 아. 뚜껑하고 뚜껑 꿀떡이 없는 뚜껑하고 이 차이쯤이고. 아. <웃음> 자 그런데 여태 이게 뭘까? 요한게있고 이거. 음, 그면이거는 뭘까? 그럼 이거는또 뭘까? 이거잖아. 이거는. 자 그래서. 이기서 우리는 한자의 그 모습,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풀어낸 것이 정말로 한자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논리학 하는 사람도 이것도 못 풀어왔어요. 한 번도 풀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명자 논리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제를 하락 하면 이 명자를 쓸지 안 쓸지도 몰라.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자 그래서 우리는 이건 사람이래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딱들 사람 가운데 이것이 저, 응. 응. 사람 가운데 이짝대기가 있는 글씨 뭘까? 하나 어떤 제일 천부인에서 제일 첫 번째 절자가 무슨 글자를 했나 일자가? 일자. 질이라 했지 질.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의 진리가 여기 이거라 이 말이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이 조디로서 말하자 이것이 여기 입구자야 사람의 마음을 어? 조디로서 입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 입구자잖아 그런데 여기는 짝지기가 되어있어 이게 뭐랄까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잘라난 거야 그치 그러면 말을 한 것이 맞는지 틀리지 반쪽짜리인지 진짜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참뜻이라니요 말로 표현한 참뜻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참뜻이 이 명자야 이 운명 문자가 아니야 마음의 참뜻이 마음의 참뜻을 우리는 전하는 말 그러면 사진에 무슨 말이 있겠노? 이러면 찾아보게 되면. 사진에 이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사진에 쭉 내려오면, 처음에 뭐, 목숨, 수명, 뭐, 이런 거, 운명, 운수, 막, 이렇게 막놓는다이 말이야. 놓는데이 중간중간 가게 되게 되면, 이것이 뭐지? 말이라는 뜻. 뜻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말, 말, 말. 인간이 마음을 말로 표현한 거다. 인간이 말을 포함했는데 요것이 말로 표현한 것이 요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요것이 명제라 그렇게 명자다 명 명제, 명자다잉? 그 이거는 목숨 명자가 아니게 수명 명자가 아니고 그럼 얘 뒤에 한번 보자 이것이 뭘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것이 무슨 사건 이거 제 자는 잘 아는데 이 자는 잘 모르게 뒤에 예, 이거에 시비할 때그 그 쓰는 그 글자 같은데? 그렇지 시비할 때도 쓰지. 예. 그럼 이게 무슨 글자가? 시비할 때십자를 시... 쓴다 이 말이 그지? 예. 근데 이것이 오를 십자다옳고 그름을. 응? 오를 십자예 오를 십자그 아... 그럼 여기에 어떻게? 이게 뭘까? 이게. 아 뒤에. 그거는 저, 저 머리도 뭐 혈도 뭐 그런거 어, 하는거 아니야. 머리혈이다 머리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 두뇌로서 머리로서 머리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어? 사람이 말한 것을 옳고 그름을 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명제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상담하러 왔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뜻으로 내 인제 상담하고 있는 이 가제 제목이 바로 명제라는 거다 오케이 <웃음> 음, 자 이게 명제는 목숨 수명이 아니네 목숨도 아니고 수명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명제는 우리가 수리를 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죠 사람인데 사람 속의 일이라는 것은 여기는 일이라는 거다. 단순하게 일이다. 그러면 천부기에서 일을 따지게 되게 되면 일시무시할 때 일자가 어떤 일자? 일자가 무슨 일자? 진이라는 거잖아. 올바른 것이라는 거, 올바른 거. 그러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올바름이 이것이 어떻게, 말로 표현한가. 명제는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청하는 것이 명이다. 진짜인지 가인지그지 반쪽 아린지, 온쪽 아인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심리할 때는 기본이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말로 표현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차이점이 바로 심리라는 거다. 그러면 인간의 속 마음을 진짜 마음을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진짜지 인 가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이다. 그래서 사진 사진 중에 보게 되면 말이라는 뜻이 들어 있을 거예요. 말이라든지 어원 하고자 하는 생각 요 것들이 아마 이 사진 저 밑에 가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아마 운명, 수명, 뭐, 어, 운수, 뭐, 운세, 이것만 아는 거야, 이? 자, 그러면 이 뒤에 뜻을 풀면 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응? 음? 아까 지금 뭐랬노? 오를 시. 오를 시. 맞는 거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머리, 혈이라는 거다. 그죠? 그럼 머리에서 올바른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제목과 문제점, 과제 이것이 바로 명제다 그러면 명제 없이 무슨 타로카드를 풀냐 말이야. 그러면 이 명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명제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담법이 필요하겠지 그죠 타로 카드는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카드를 뽑아 갖고 내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못된다는 거다 명제 없이는 아무렇 것도 할수 없는 것이 이 심리 도구라는 거다 카드라는 거 타로 카드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럼 명제 없이는 뭐하잖아 그러면 내 카드를 뽑는데 무엇 때문에 이 카드를 뽑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카드를 뽑게 하는데 참내 재물이 있습니까? 이 갖고 카드를 뽑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100% 거짓말이래요. 그런 명제를 놓고 푼다는 자체가 거짓말이고 막 결혼일이 있습니까? 어 소리 좀 하지 말아 연애운이 있습니까? 어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완전 거짓말자들이 하는 거야 일반 카드는 그렇게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 한... 그렇게 했으니까. 아, 그,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 무슨, 거짓말짜리 했잖아 거짓말인 줄 <웃음> 자, 이제는 이 명제가 대단히 중요해. 명제 없이는 아무것도 풀수 없는 거요왜이 명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풀수 없느냐를 보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심리라는 것이잖아. 그치? 음. 이 심리는 뭐죠 내가, 가... 여기 문에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심리를 뭘 했나? 음, 내면 심리를 음, 했잖아. 심리. 아. 음. 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과제, 이 명제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 심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꾸 우리가 심리학의 그 근본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행동심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뇌 속에 있는 것은 내면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지가 자기가 하고 온 행위나 행동 자기는 이렇게 해놔 놓고 지금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해왔던 행동이 바로 습성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타로 가드 갖고 이세 가지 중에서 타로 갖고 할수 있는 것이 뭘까? 할수 있는 것이 뭘까? 행동심리. 저 행동심리잖아.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 지는 해야 할 일은 이거라잉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그뭐 갖고 치겠나? 정말. 되겠나? 자, 그럼 예를 한 들어보자. 예를 한 들어보자고요. 자, 연애운을 물어오는 사람은 태반의 그것이 계속 남자인데 차이 있다는 소리다. 대부분이 젊은. 아, 그거는 말그 차이니까. 아, 막 그, 그런 것도 있지, 그걸 지 예를 들어갖고 제일 문제는 남자인데 차이 갖고 지금 그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해? 자기는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똑 차일 일만 했어요. 차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간 거야.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요게 이런 심리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겠노? 지하고 짝도 아닌 것을 혼자서 짝자랑하고 차일 때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은 사람을, 갓 버스를, 지나간 버스를 내가 오락하면 오겠나? 오겠나? 요것이 바로, 스 타로 카드가 심리를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럼이 답은 누가 갖고 있겠나? 이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명제만 잘 설정을 하게, 명제만 하게 되게 되면, 이 카드, 이건 뭐 흔한 거야. 무엇을 뽑을 것인지가 흔한 거야. 옛날에 우리 카드 뽑을 때, 그이 <웃음> 사람은 직급 카드는 이런 것을 뽑을 것이다 하면, 딱고장이또 뽑잖아. 왜? 다 읽을 뿐, 벌써 다 읽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명제를 놓고 무엇을 풀어야 되나? 이 사람은 이것을 바라고 있는, 이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 왔고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자기 갈 길은 이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답이, 답이 다 나왔잖아. 자, 지금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연애 심리를 풀 때는 자기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자, 없어. 애인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 애인을 바라는 거야. 그러면 차였어? 애인을 바라도 없어?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남이 자기, 자기를 보고 올 사람이 없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습관으로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없지. 아니, 내인데 못된지만 자꾸 해 봐. 그 있겠나? 여우 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없는지만 자꾸 하고 되면 쫓아보지나 나겠나? 응?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제시를 해. 제시를 하지만은 이거와 다르게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이 속에는 자기가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럼 혼은 답다있잖아 혼은 답다 아는 거야. 아니. 그럼 카드가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뽑는, 요 카드를 하나씩 뽑는 거 가지고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심리라는 게. 심리가 점치는 거 아니다. 이거 카드 한개나놓고 인생을 걸 거야. 못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카드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다 찾는 거야 다 한번 볼까요 내, 내, 내 재물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상업선생이 이런 제목으로 풀면 안돼 그는 순엉터리야 그래야만 돼이 네. 사람은 재물운이 재물운이 있습니까 하는 거 지금 호중물이돈 없다는 소리다 그럼 왜이 사람은 돈이 없을까 아, 여건이 안되든 지가 노력하고 돈을 못 벌든 호주머니에 지금 놈인데 다 틀렸던 이 세가지 방법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지금 행동으로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안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다 풀었잖아 그럼 이거는 뭐 갖고 풀까 여러분들 수리 자주 몰라도 풀어 지금 이거 논리만 펴면 응? 지금 앞으로 이것을 가게 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허나 다 알아. 수리사주를 안봐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섭승신님은이 사람이 이렇게 해왔어. 그러면 지금은 자기는 바라는 건 이것이라. 그러면 지금 카드는 이거 갖고 돌려. 그런데 이거 이거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야. 카드 한 장만 보면 싹다 아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질문을 나 해보자. 한번 해봐. 너, 모든 명제를 갖고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볼래? <웃음> 내, 내, 내, 왜다 털어먹나? 한번 해볼까? 응? 어? 어? <웃음> 내, 왜, 왜다 털어먹을까? 응? 어? 털어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털어먹는 거야. 그치? 근데, 왜?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못 갔기 때문에 틀어먹는 거야. 그럼, 올바른 길을 못 갔다는 것은 그게 뭘까? 사람이, 아, 그래, 자우젠. 거기에는 어떻게, 내가 갈 길을 못했든, 할 일을 못했든, 인연을 잘못 만났던그세 가지 방밖에 없잖아. 아, 그래, 거기는 그거니인연이만나 그거는 뻔한 답이지. 뭐든지 물어봐. 야가 공부 못 한다. 왜못 할까? 머리가 둔하든지 공부를 안하든지 엄마가 이거 공부하지 않도록 만들어 줬든지 그런데 이아이 답은 뭘까? 공부만 못하는 거죠 공부 싫은 거야 그러면 논다리에 말. 타고난 게 논다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야 부모가 아무리 대준다 하더라도 안해 그럼 우리 상담 어떻게 해야 될까? 뿌는 답이잖아 하도 한 장만 딱 뽑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답은 뻔해아는데그 뒤에 이 아이가 어떤 일 때문에 못했고 어떤 연유로 이것이 힘들었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힘들었다 이것을 우리 풀어내는 것이 카드 갖고 풀어내는 거예요 답은 뻔해. 명제 설정하면서 답은 다 알아. 뻔해 알아. 나는 여기까지 누구 말 떠나 우리 선생님 보자. 내 나이 들어갖고 왜이게 공부하러 왔을까? 왜 왔을까? 이때까지 공부한 것이 별로 재미없었으니까, 음. 뭐, 답이 없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내가 이갈 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잘못 들은 거야. 누구말따나 산천어가 어디에? 맑은 문에 일곱수가갖고잘 살겠지?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마음이 착하니까 어떻게 해? 똥물에 가서 살아본 거야? 똥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길을 칠게 는 너이 삐리삐리해갖고, 응? 어? 그러면, 여러분 상담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 말 한마디만 딱 꺼지면, 뭐, 어느 히다 알아. 자, 그러면, 우리, 뭐, 이런 말, 이런 한번 해봐도 되겠지. 옛날에, 옛날에 그, 우리, 그, 뭐, 텔레비 넣어갖고,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어떻게 습니까 계속 입단 소리 하는 사람 있지. 그래갖고, 이 연애 흔 그런 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웃음> 그게 무슨 사냐이야 자, 이거 행동심리다, 그치? 그럼 박근혜 대통이왜 힘들었을까? 지금 왜 이런 꼬라지가 됐을까? 그래, 아깝게. 그치? 자, 이거 습성이래, 이거이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왜 잘못됐을까? 사고 칠 놈들만 옆에 만원니까 사고 치게 되는 거야, 아니? 음. 그렇이 사람이 나쁜 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길을 잘못 들은 거야. 음. 자, 예를 들어 보죠 박정희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행복하겠나? 내 지금 상태의 대통령이 행복하겠나? 그렇게 누구말따나 왕비가 행복하겠나? 공주가 행복하겠나? 행복한 거는 항상 공주가 행복한 거야. 타로 심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딸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항상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부모가 있다고. 지는 요렇게 꼬라지를 하고 행동을 하지만 은 괴로운 사람은 누가? 부모가 괴로운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것이 이 바로 명제라는 거야. 그러면 명제를 설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답을 다 알고 있어. 그 답은 이 시중에 타로카드 그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 명제만 따고 오면 답다 알아. 내가 상담 다할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 그러면 이 사람이 카드를 뽑기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다이 사람은 답은 다 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 할 때는 수리사주와 달라가지고 타로 카드는 기납법으로 푼다. 결론을 먼저 내놔놓고 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놔놓고 밑에 원인과 이유를 풀어가는 것이 이 카드 초이스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이 명제 설정, 명제가 이만큼 중요하다. 명제 설정으로 인해서 뭐든지 다 물어봐봐. 나 이거 카드 하나도 안 돌려도 <웃음> 여러분들 내 상담 다할수 있어. <웃음> 자, 우리 저, 우리 박선생님 한번 보자. 박선생님은 지금은 그동안에 뭐 어떤 방법으로 희망이 좀 부족했었다. 그치? 그런데, 처음에 내인데 올때 여기 올때 하고 지금 올때 하고는 얼굴 색상이 조금 다를 거야 그치?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거야요 그치? 이거는 있습니까가 아니고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까 이거, 그죠자 그러면 이거 잘 되겠습니까 하고 뭐 갖고 잘 되겠노? 그러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내 속에는 야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거는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갖고안될 것이고 내 능력을 믿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젊었을 때는 벌써 다 하나도 몰 젊었을 때는 혼자 잘났다고 가신하고 막 이렇게 날뛰고 그랬겠지. 자기 잘났다고 했었거든. 그것이 망조가 되는 거야. 망하면 맞나요? 너무 모난 <웃음> 탑이잖아. 그럼 뭐, 그럼 우는 탑이야. 하다이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궁합 물어보다 이누라도 아이 사람하고 궁 좋습니까? 타면 어떻게 자기는 벌써 이, 하다 보니까 궁합 안 좋은 거 뻔해 알고 있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뽀짝하고 궁합 답할 거야? 이 궁합 안 좋은 거야 그렇지? 안 좋으니까 물어봐 좋으면 말라고 물어보겠나? 어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답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것이 어떻게 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다 그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까 답이 인연이 아니다. 답이 뿐하잖아. 인연이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이네 수준에 맞는 이네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풀게 하나도 없어. 카드도 뭐 돌릴 필요도 없지, 그 정도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답이 아니다, 는 거다. 뭐, 카드 한년 돌리나 놓고, 뭐, 삼천 원내라 오천 원내 이래갖고는 될게 아니다, 니 그러면 나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요? 난 지금 뭐안대게 공부하고 있나? 한번 해보자. 나뭐안대게 공부하고 있는 지금. 지금까지 사람 꼬라지가 어떻게, 처음부터 돈 깨묻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내 지금 공부하러 온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 공부해 갖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내타고난 운명이 내가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때까지는 허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올바로 살라고 이게 옥마공부하로 맞나 저 뒤도 마찬가지 잖아 그치깨먹게 만들었다 그지 그치? 형이내 운명대로 살게 하려고 운명대로 살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만 풀잖아. 내가 지금 공부하러 온 거는 어 이때까지 내가 사는 게 어떻게 돈돈 돈 욕심에 엉간 욕심을 지기다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만 실컷 하고 왔거야. 그럼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다, 그제. 그래서 지금 가리는가서 공부하러 온 이유가 뭘까? 내 타고난 운명의 길을 이제 올바른 길을 아까 올바른 길이었잖아, 그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상담할 때 어떻게, 하고, 한 번도 없어, 이렇게 공부하러 와갖고 하면, 아, 니가 이 길이 맞다 하면 100% 맞는 거야. 할게뭐 있노? 당신의 운명은 이거요! 이 거죠. 점치 필요가 뭐 있노? 다 풀어놨는데. 우리는 무조건 운이 나빠서 운이 나빠고 뭐가, 그거 다 필요해. 논리를 풀면. 그냥 답이 다있네거 내, 가 이것이 내 운명적인 일하고 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다. 그지, 답이? 근데 뭘 점친다, 이 말이야. 점치 기게 어딨노? 명제만 하면 혼냈다 하는데. 명제. 그러면 명제 하는 거, 내 앞으로 이거 갖고 잘 되겠나? 한번 물어볼까요? 제목 해볼까? 네, 잘. 이거 갖고 장사, 타로카드 배워잘 되겠나? 네. 근데 여기까지 타로카드를 배워갖고 자신감이, 이딱 보게 되면 얼굴에 나타나있어. 이. 이 명제를 딱 선택하는 순간에 얼굴에는 벌써 내 자신감이 있다, 없다고 하는데. 그럼 왜 자신감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새가 빠지 해온 것이 아 새가 만발이 빠지듯이 해온 것이 뭔가 지이 빛이 좀 보이니까 우리 하색이 싹 도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나이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운명하고 인연하고 연관이 되있다는 거다 그러면 더 이상 답뭐 할거고 물을게 뭐 있겠노 내 인데 돈 얼마 번다고 이야기할까 그거는 지그러게 드리는 거야 답은 어떻게 지그러 만큼 보는 거야 찾았다 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그럼 상담할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다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밖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가다 다안 돌려도 다 아는 거야 가 돌릴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음? 5분만 딱 씻다가 도전